인간은 영혼의 존재입니다.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영이 나의 실체인 것입니다. 영이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해야 할 공부가 있다는 것입니다. 사람들은 저마다의 공부를 크게 한두 개는 가지고 태어납니다. 그것이 성격적인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사고의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. 자살을 한다는 것은 아직 자신이 배워야 할 과제를 남겨두고 가는 행위이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처음부터 그 과제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. 공부를 마칠 때까지는 그한 면을 계속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. 만일 금생에 자신에게 부여된 공부를 하지 못하였다면 다음 생에는 그 성향을 더 강하게 받아 나오는 것입니다. 다음 생에는 더지우친 성향을 받아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것은 삶의 형태가 더욱 피곤하고 고달퍼진다는 것입니다. 지금 현재 내 인생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우울하다고 해서 자살을 한다고 결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. 결국 자살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어리석은 행위일 뿐이며 미뤄진 과제는 죽은 이후에도 계속 그를 따라다니게 됩니다. 새로운 삶에서는 원래 감당해야 했던 과제와 함께 자살이라는 어리석은 선택의 책임까지도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. 자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죽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.